다시 왔네. 야추 추워, 이제, 고양이들은 다리를 재로 오므리고 있더라고요 야, 여기서 오랜만에 야, 야, 너, 눈이 멋있... 야 야, 가본다. 어디 가냐? <목소리도> 끼니 때된게 아까만요. 배고프다고. 항상 차려봐라. 그리고 그 바꾸려고 온 같아. 에, 지금 배고프다고. 아니, 제 밖으로 있는데 관계가 뭐가 없으니까 음, 아쉬왔네 항상 차려봐라. 그리고 왔어. 지금. 야야왜 밥이 없었니? 아이고 저 다리 또 오므리고 있는거 봐 추우면 이제 고양이들은 다리를 저로 오므리고 있더라고요야야너 있는지... 눈이 멋있게 아뭐 또... 어? 또... 아, 뭐 주는 소리는 나니까 안거예요 지금? 와아 h